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바깥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침 치앙마이에 비가 왔어요 사실 비 오는 장면 바깥에 비 오는 것을 좀 찍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제가 어저께 투어를 갔다 왔잖아요 너무 많은 영상을 찍다 보니까 편집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어저께 1시간 원래 제가 오후 7시에 항상 업로드를 하는데 1시간 늦은 8시에 영상이 올라갔죠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 하루 종일 편집을 했습니다 편집을 하다가 저녁을 사주신다고 하셔서 또 나갔는데 여행 조심히 다녀오라고 백불이나 주셨어요 진짜 너무 감사하고 백불만 주신 게 아니라 밥도 사주시고 그냥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사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을 하고 나중에 유명해질까요? <웃음> 유명해지면 그때 더 좋은, 더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기로 했습니다 어제는 또 다른 분이 양말을 사주셨어요 잘 쓸게요 잘 신어요 잘수어요 잘 여행 진짜 완전 조심히 다 하고 건강하게 돌아와 이렇게 여행 중에 참 저를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따뜻해지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참 아직 살기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언젠가 조금 더 여유로워지면 특히 여행하는 분들께는 조금 더 베풀고 싶다는 라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일은 다시 또 조금 더 유익하고 퀄리티 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오늘 기록은 끝! 그럼 내일 봐요!